안녕하세요. 러블렛의 크리스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까 합니다. 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저와, 저에 대한 이야기보다 영어 성경을 더막 강의한다고 그러죠. 예, 어떤 verse by verse, 절별로 막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거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좀 실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어, 좀 맞는 분들이 구독하시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거의 2주 만에 하게 된 이유는, 음, 잠시 핑계를 대자면 2주 동안 이제 제가 협력 전도사로 주일날 일요일 날 일하는 그 작은 교회에서 어 이제 수련회를 간다고 그러죠. 영어 리트릿이라고 하는데 요 리트릿. 예, 리트릿이 약간 후퇴한다는 뜻이 있는데 잠시 어제 뭔가 대우를 정비하고 좀 어떤 스피리츄얼리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리프레시 리처리트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충전하는 그런 수련회를 간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교사 두분또 도와주시는 분까지 세분 선생님 그래서 저까지 하면 거의 한 스물여덟 명 예, 도와주시는 남자 집사님들까지 하면 서른 명 정도가 어, 같이 지난주에 다녀왔고요. 어, 바로 엊그제 이제 또 대학부 청년부가 한 10명 정도 저까지 10명 정도가 이제 다녀 왔습니다 양평에 있는 우리 한 굉장히 영어로 generous 하다 그러죠 이렇게 많이 베풀려고 하시는 한 교회 집사님께서 연세도 있으신데 차량도 운행해 주시고 본인의 사모님이 이제 암여양차 이렇게 6월에 임대 어, 새해 사셨나? 하여튼간 그랬더니, 소유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6월부터 사시는 양평의 한 별장에서, 그렇게 2주를 제가, 또 그렇게, 어, 전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예,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홍대 크리스 가든이라는, 어, 카페, 어, 어, 거기도 약간 변수들이 있어서, 하여간 제가 태어나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처음에 시작해서 매일 녹음하고 그랬던 어, 때가 참 그립기도 해요. <웃음> 예, 헛 웃음이네요. 조금 예, 더 정리가 되고 세팅이 되면 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했으면 좋겠고 그 이상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뭐다 많이 안 들으시더라도 사실 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어, 홍대 크리스가든에서는 지금 이런 외국인과 함께하는 영어 어떤 사랑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임이 지금 정착 중이고요.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요일날 저녁 8시부터 워낙은 7시부터 했는데 직장인들이 이제 좀 늦게 오셔서 그 홍대 쪽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여행을 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참석하는 친구들은 이제 영어를 그래도 할수 있는 프랑스.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 그런 지금 그룹을 그 카페를 통해서 어떻게 친해져 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여러 번 카페 손님으로 오기도 했지만 제가 또 초청도 하고 예 제가 약간 영어 사용자들에게 특별히 이런 신내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컬링이라고 생각해요. 컬링이라는 게 어떤 저의 어떤 신이 계시다면 저를 불렀다는 거죠. 네가 한번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성경이니까. 아 이거를 내가 꼭 했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일을 꼭 완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그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 카페를 인수하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근데좀안 좋은 일들도 있고 이래서 좀 그것들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면도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좀 정리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하고요. 어 그래서 그어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난 주에는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신의 사랑 이야기 또그 어떤 외국인의 인생 속에서 신이 신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졌었고 또뭐 현재 느껴지지 않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하고 제가 이런 러블레터 녹음하듯이 뭐 영어로 한다는 차이가 있겠죠.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하고 뭐 격려할 거는 격려를 하고 뭐 제가 잘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그래서 brunch w i 라는 모임을 이제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데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그 프랑스 친구들. 한 다섯 명, 예,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영어를 좋아하거나 어, 외국인 여자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여간 그런 브런치 위드 크리스를 첫 번을 한번 시작을 했고요. 또그 프랑스 친구들에게 제가 어, 뭐 재밌게 좀 접근을 해서, 음, 어. 교회 습관적으로 다녔지만 내가 신의 사랑을 잘 몰랐는데 뭐 이것도 얘기하면 여러분도 약간 여름이니까 약간 남양특집일수 있는데 제가 대학부 회장, 뭐 교회 회장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조직의 회장을 잠시 맡고 있을 때 회장을 맡고 있었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좀 약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여러분 들이면 오싹할 수 있는데, 진짜 귀신이 속삭이는 소리도 엄청 많이 듣고, 보지 말아야 될 그런 환상? 그런 것도 좀 너무 자주 보고, 그래서 한때는 잠자리에 드는 게 굉장히 저한테 공포였어요. 마치 그 공포영화나, 엑소르시, 엑소시즘에 관련된, 엑소르시즘 어떤 그 축사한다고 그러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영화들 볼때 보면은 막, 뭐, 괴이한 어떤 괭음이라든지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그런 거가 저를 정말 한동안 정말 굉장히 저를 괴롭혔던 꽤 오랜 시기였던 것 같아요. 1년 이상 그렇게 고생한 것 같은데 1년 더 됐던 었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고 어... 하여간 그런 얘기를 이 프랑스 친구들한테 했어요. 제가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이 친구들이 어떤 프렌때문에온 거지 그 브런치 위드 크리스에서 정말 저한테 뭐 신의 얘기를 관심 있어서 온 상황은 좀 아니었다고 저도 판단 됐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친해지니까 나를 도와주고 싶고 그런 또 에어비앤비 이런 데서 사진 같은 걸 요구하니까 일단 우리가 한번 같이 하는데 너희 도와줄래? 내가 어 또, 이 식사 같은 거,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한번 그거 맛보고 솔직한 피드백도 좀 달라, 이래가지고, 하여튼간, 서로가 이제, 이제 마음이 맞아서 그런 모임을 지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엑소시즘 근데 제가 이제 결국에는 신의 아들인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지저스 예수님께서 막 나타나면 그 악한 이 v 스피릿, 악한 영들이 막 꼼짝도 못 하잖아요. 막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돼지, 그때한테 그냥 많은 어떤 군대 귀신들이 막그 돼지 때한테 가가지고 그냥 뭘뭐 몰사당하고 했던 건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파워게임에서 신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아 내가 걔네들이 너무 막 귀에다 대고 막 얘기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이 이제 지금도 목사이고 그 교회에 제가 돕는 거예요. 사실 이제 형이 이제 고생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저도 어또 이렇게 하게 됐죠. 예, 한 6개월 정도 돼가는데 저는 그 중고등학생들이나 우리 대학부 청년부 친구들한테 늘 말하지만 제가 거짓말 잘 못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참제 마음에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 생각하면 어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도 나오고 어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도 힘들다기보다는 좀참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고 예, 다음 주 이제 설교도 영원한 수련회 이래가지고 어,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는 수련회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게임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처럼 어, 또 신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어떤 때보다 긴 설교와 어떤 긴 찬양 시간과 기도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과 이런 것들조차도 참 너무나 추억이고 귀한 시간이고 그래서 그 어, 하여간 훨씬 친해졌고, 예, 이번 주는 또 우리 대학생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뭐이거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 영국의 리버풀 대학교라고, 중국의 분교. 거를 먼저 갔다가, 뭐 하여튼간 2년은 거기서 하고, 리버풀에 가서 뭐 2년 하고, 뭐 이럴 계획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그 친구 또 환송의 겸 해서 수련의 티플이또 저녁을 같이 맛있는 걸 먹기로 했는데, 예, 사실은 그 저녁 같이 먹는 돈은 교회의 어떤 그 집사님들이죠. 교회그 어른들이 후원해 주신 거를 저희가 이제 그걸 사용하는 거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뭐 들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들으시면 혹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어, 오늘은 제 근황을 얘기하다가 10분이 지나갔는데 어쨌든 그 오래간만에 하니까 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음> 이름을... 어.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이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음, 또 듣다 보면 여러분 도움이 되는 얘기도 있지 않나요? 예. 어, 그래서 결국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프랑스 애들이 눈이 동그랗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밤에 예, and m i d n 자정에 우리 카페에 모여가지고 우리 귀신 얘기 누가 잘 참나 이것도 한번 해보자 막 이랬는데 <웃음> 뭐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 여자애들이라서 걔네들이 무섭다고 비명 지르면 제가 더 무섭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성사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어쨌든 예. 여러분 중에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연락을 주시고요. 예. 어, 그래서 그 중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결국에 신의 아들인 가장 어떤 성경에서 악한 영들이 꼼짝도 못하는 어떤 지이서스 예수, 예수님한테 내가 내 영혼을 다 맡기고 너희 그 악한 영들한테 제가 너희들이 뭐 나를 죽이더라도 뭐 나는 나의 영혼은 오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요. 오늘은 그게 anyone who belongs to Christ is a new person.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I don't belong to you.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영혼을 뺏어 가려고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안달이 나서 날 괴롭히는데 I don't belong to you. I don't belong to evil spirits. 나는 너희들에게 속하에 있지 않다. I belong to Jesus. I belong to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막, 그, 엑소시즘에 그 신부들이 그 여, 영화, 최근에 사자라는 영화도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요. 예. 어떤 캐톨릭 영화이지만, 어, 어쨌든, 목숨 걸고 이제 악한 영들로부터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내는 그런 엑소시스트, 어떤 주, 그런 어, 촉사를 하는 예, 그 신부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던데 지금 참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은 11시 23분입니다. 저녁. <웃음> 자, 생각 안 나면 제가 항상 핑계대죠. 지금은 몇 시입니다. 늦었습니다. 막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그래서 그때 제가 I belong to God, I belong to God. The Son of God. 걔네들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도망간 거예요. 진짜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제가 거짓말처럼 그 가위 눌리면서 이제 완전히 좀 자유하게 되는 시점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정말 Once in a while, Once in a blue moon, 가물에 콩나듯 어, 이렇게 가위에 눌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막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피곤했나 보네 뭐 이렇게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예. 최근에는 언제 가위 눌렀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예. 어쨌든 어 근데 오늘 이 너무나 유명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이 고린도 후서 예, 2nd Corinthians chapter 5 verse 17 이죠. 17. 17절 말씀은 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장을 우리 수련애들에서도 계속 읽고 제가 2주째 설교하고 요번 주도 설교를 할 건데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새로운 존재야. 아,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존재이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존재이다. 피조물이라는 말이 많이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존재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존재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존재이다. 다시 한번, 새로운 존재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존재이다. 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저도 아, 정말 이렇게 명확히 정리가 되기 전에는 뭐,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정리가 된 거죠. 예,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시간이 되시면 고린도우서 4장, 5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영원이라는 이 신비롭고 이 놀라운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요 부분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특히 신약 성경, 예, 어떤 신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행복과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본인의. 생명을 주시면서 까지 근데 그 영원 이라는 단어가 신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고린도우서 4장 5장 에도 정말 여러 부분,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새로운 존재 하면 아내가 부모님한테 말안 들었는데 말잘 듣고 거짓말 했었는데 거짓말 안하고 뭐 이런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존재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중요합니다. 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 친구들에게 잘, 친구들과 잘 지내고, 물론 중요해요. 당연히 우리 특히 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노력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존재예요.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어, 영원한 행복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힘을 받아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이겨내고 여기 되게 반복되는 게 Never give up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We never give up.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겨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굳이 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얘기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들을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데그 secret, 그 비법, 비, 비밀, 비결이 뭐냐면 아 내가 새로운 존재로 말잘 듣는 존재가 돼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붙들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런 일을 만나도 어떤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그것을 버텨내고 다시 일어나고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죠 예. 그리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도 아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저 사람 불쌍하다 한번 뭐또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어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어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것들이 예. 그 4장 17절에 보면 이거를 우리 대학 청년들 가서는 주제 구절로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c b 에는 아마 이렇게 지금 제가 한 어, 읽은 것은 Korean Living Bible, KLB 버전을 읽었, 읽었고요. 대부분 지금 한국 분들이 당연히 들으시니까 어, 영어성경 c b 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4장 17절 이것도 위에 올려 드릴게요. These little troubles are getting us ready. These little troubles, 이 작은 troubles Troubles, 복수죠. 그러니까 Troubles가, trouble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렇죠? Are getting us ready.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For an eternal glory that will make all our troubles seem like nothing. For an eternal glory that will make all our troubles seem like nothing. 장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예. 그 Eternal Glory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 이 세상에서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다 유한하지 않나요? 예. 그런데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모든 Troubles들을 Seem like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 고난들조차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한마디로 하면 for eternity. 영원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바로 18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things that are seen things that are seen don't last forever. 보이는 것들은 그러니까 visible things 이렇게 아마 NIV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visible things. 보이는 것들이 don't last forever. 영원히 last, 여기는 동사죠.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우리 대학부 청년부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튼튼해 보였는데 불도 났었고요. 또 오래됐다고 다 무너지고 새로 지었어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 소위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에 좀 이사다니면서 살았는데 지금 다 재건축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너져서, 뭐, 자이 아파트가 들어온 단지도 있고요. 중공 아파트 이런 데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But things that are not seen are eternal. Things that are not seen.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 invisible things. 신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분은 영원한 존재라고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다알 수가 없어요. 저도 저한테 뭐 당신이 어떻게 영원을 아느냐? 저도 몰라요. 예, 저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제 존재가 유한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정말 있고 신이 정말 영원하신데 그 신이 계시고 저를 사랑하고 저를 이런 신의 영역인 영원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면 저는 진짜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땅의 유한함에 참좀 진저리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예. 유한한 게 좋다고 예찬하는 문학자들이나 영화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단호합니다. 저는 영원한 게더 좋습니다. 있다면. 영원한 게 없다면 사기죠. 당연히. 예. 대단한 사기죠. 그러나 영원함이 있다면 유한함이 영원함 앞에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저는 어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초이스죠 우리 인생이 정말 어떤 풀어 초이스 있어요 선택들로 가득 차 있는데 저는 영원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겠지만 그것이 저를 영원히 그것이 돈이든지 지식이든지 명예든지 영원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예. 어... 더 많으면 당연히 좋고, 뭐, 인기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저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그렇게, 어, 해주시기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 이러한 그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 신을 사랑했던, 선배들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때로는 웃으면서 돌을 맞아도 때로는 영광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죽음조차도 그들을 신을 향한 사랑에서 또한 그들을 향한 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 저도 참 존경스럽고요. 제가 언제 죽을지 저는 알수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어, 우리 지난주 설교 때도 말했던 것 같은데 어, 제가 만약에 한번 죽는 거 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예, 신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개죽음들도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정말 뭐 실족사라든지 발이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는다든지 교통사고 뭐 너무 여러분 예, 허무한 죽음들이 많잖아요 어, 제가 내일 정말 몇년 만에 여행을 갑니다 딱 하루 그것도 또 일요일날 주일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늦은 시간에 또 시험 보는 분들 수업도 한두 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요일까지 사실은 가고 싶지만 딱 하루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7시 반에 고속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타고 강진이라는 전남 강진이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서 토속 전라도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충전하고 그러니까 두끼 정도 먹을 것 같아요. 예, 함께 먹나? 어쨌든 그럼 여러분 약간 마지막에 웃음을 드리자면 혼자 가는 것은 아니고 어, 네이버 카페 중에서 나여, 나여출라고나 혼자 여행의 추억 만들기인가? 예, 저같이 <웃음> 싱글인 사람들이 어, 싱글만 갈수 있는 단체 여행이 있습니다. 규칙은 절대로 친구나 애인을 데려와서는 안됩니다. 와이프 남편 안됩니다. 웃기죠 여러분? <웃음> 근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활성화된 인터넷 커뮤니티에요. 예, 가입 인원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웃다가 좀 놀라셨죠? 예, 그래서 제가 거기 녹색 여행이라는 여행에 이전부터 한번 궁금해서 가고 싶었는데 40명 요번에 거기 뽑히는데 당첨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아침부터 가서 거기서 8시에 마무리되면 이제 서울에 12시 자정 넘어서 올것 같아서 내일 할까 하다가 오늘 진짜 영화를 한편 보고 자고 싶은데 이걸 하고 영화를 보다가 졸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행을 갈것 같습니다. 어, 저한테 정말 여행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뭐 여러분도 다 힘들게 지내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암기하는 것은 제가 생략을할 텐데요. 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암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음그 고린도서 5장 17절 한번만 읽어드리면 Anyone who belongs to Christ is a new person. The past is forgotten and everything is new. The past is forgotten and everything is new Everything is new 예,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the past 여러분, 안 좋은 이런 기억들 다 forgotten, 다 잊혀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면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 과거의 고생이 잊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 일요일 날 제가 이런 걸로 설교를 할 텐데 너무 신나요, 벌써부터 얘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얘들아 우리 수련에서 너무너무 즐거웠잖아. 나그 순간 잊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 우리가 막 밤새도록 게임하고, 웃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가 뜨겁게 서로 격려하고, 이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생각해보고, 또 신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도 딴 때보다 간절하게 드려보고, 우리가 너무 힘들, 몸이 힘들어서 나중에 다 쓰러져서 잤잖아. 근데 우리 천국에 간다면, 우리 그렇게 지치지도 않을 거야. 거기는 어, 스트레스도 없고 눈물과 한숨도 없고 거기에 더위도 없고 그런데서 수련해에 영원히 하면 정말 즐겁지 않겠니? 이게 이번 주 설교할 거예요. <웃음> 벌써 저는 신납니다. 저는 예. 영원한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시간 날때 신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놀라운 진리 놀라운 사실을 더 우리가 확실히 인생의 모든 u p 다운스, d 높아지고 낮아지는 일들을 통해서 더 확실히 느끼게 해달라고 영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격려하는 또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